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초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위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의미를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 가운데 한 명이었던 히포에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영국의 영적개혁과 사회의 변혁을 주도했던 메소디스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등과 같은 사람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고 그리고 그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초하여 신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그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이래로 이름 없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신층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으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온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읽고 연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책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를 읽고 연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책 그 책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대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교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강력하고 간결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을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말한다면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사도 바울의 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서관문은 보통 인사는 의례적인 것이고 그것에 그래서 그것을 간과하기 쉽지만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특별히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이 로마서 16장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증류해 놓은 것이다 라고 평할 정도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탁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성경 원어의 어수는 파울로스,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리스로 파울로스라고 말하고 종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를 그리스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고 택점을 입었다고 라 했을 때그 단어는 아포리스메누스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파울로스, 두 번째는 둘로스, 세 번째는 아포스톨로스, 네 번째는 아포리스메누스 이렇게 네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로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서 끝에 말하자면 어미를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주와 복음 안에서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간증 중에 가장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간증 중에 하나는 빌리뽀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율법에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바울은 이것을 다버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사도바울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랬으나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도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겨주신 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수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을 걸어하신 사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수승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조상의 유전들과 이전에 유대교 안에서의 자신의 열심과 그리고 자신의 업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재산으로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라고 하는 그 성경 원어는 헤게오 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겠습니다 배설물로 헤게오 마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다 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다. 바울은 이전에 육체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된 것은 생각하고 깊이 숙고했더니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배설물이라는 것을 사도벌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거나 우리의 생각을 약화시키거나 그래서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격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단련하고 우리의 생각을 격려시키셔서 자유롭게 우리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 반응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생각하고 깊이 숙고한 결과 사도바울은 이전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환절기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백화점에 보면 요그쇼 윈도우 안에 전시된 것들이 이렇게 환절기가되면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시장 속에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밤에 정성껏 쇼윈도우를 다 진열하고 내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다 새롭게 조정했는데 밤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거기에 각각의 상품이 달려있는 프라이스태그를 바꿔버린 거예요 비싸다고 하는 것은 값싼 값을 매겨버리고 값싸다고 이야기 붙어있는 것에는 비싼 프라이스태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케이어스가 일어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프라이스태그를 바꿔버린 거예요. 예전에 비싸다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어치가 없는 것이 되었고 이전에 내가 값어치 없이 생각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진실한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수원에서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보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것을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값어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후에는 가격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도 하나도 그 가격표가 변동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293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특별히 그 2절의 가사를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안의 감수인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도바울께서빌리보스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두 가지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한 가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주저함이 없이 포기하는 사람이 사도 가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만 없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것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만 갖고 있지 못한 사람. 그렇지만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성도인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정말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 크게 안 달라요. 우리는 결국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다 가져도 예수 없는 사람. 세상 것 하나도 없어도 예수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두 가지가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내가 소유가 좀 없으면 어때요? 내가 좀 배움이 좀 없으면 어때요? 교양이 좀 없으면 어때요? 하등의 관계없어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요. 허물이 많아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여러분 부끄럽게 안 하십니다 예수만 있으면 우린 부끄러울 게 없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만 있으면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아무 부러움도 없이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자족하고 여러분 그분만을 위해 삶을 헌신할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바울이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어지면서 가족이 있던 기대가 뻔하죠.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걸출한 영웅 사울 같은 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이름을 줬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사울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기대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바울로 바뀌어요. 물론 사울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을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방의 선교사로 나가면서 선교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은 단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 효율성을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뭐 가령 데이빗 안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런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 한국 미국 사람이 제 이름 부르려면 되게 애 먹어요 저는 공부할 때애진 먹으러 일부러 영어 이름으로 안 바꿨어요 선홍 안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르기 좋게 선교를 위한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그의 삶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은 파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이야기예요. 파오. 파라는 동사는 포기하다, 내려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 있다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큰자 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큰 자의 의식을 버리고 작은 자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둘로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세요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짧은 말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 언어를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 제가 공부할 때그 닥터 투인게레이시는 분이 그 히브리어 아주 대가입니다 그런데 어, 그분이 그 저희가 학교에서 졸업할 때 마지막 축도를 히브리어로 그 사람은 그 어,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축도를 했어요. 제가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히브리어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디바인 랭귀지가 주는 감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수업을 들을 때아 그분이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어, 시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도록 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제가 외우고 있어요. 아슐레이쉬 야레스 아도나이 퍼미치오살 하페스모르 도르 예쉐림 예보라 혼 왕오세 법비스 이렇게 말하는 그이야기들을 머리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교수가 저한테 외우도록 학생들을 시켰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가 몸에 어딘가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둘루스 크리스도 예수 저는 디바인 랭기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둘루스 크리스도 예수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기에 마음이 많이 울렸어요 영어 번역을 보면요 A Servant of Jesus Christ 예수 크리스도의 Servan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둘루스의 의미는 Servant라기보다는 Slave에 가까워요 A slave of Jesus Christ 저는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이걸 계속 되뇌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 사도 바울은 나는 작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법적으로는 노예가 거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노예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어감을 우리는 실제 잘못 느껴요. 그런데 사도바울 시대에는 노예가 무려 노, 노마의 제국 밑에 6천만이 있었어요. 엄청난 숫자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공공연하게 도구라고 인정받고 있었어요. 노예는 움직이는 도구이고 도구는 움직이지 못하는 노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노예는 움직이는 도구예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남북전쟁 이전에 흑인들 매매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귀를 뚫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여기에다가 받게 돼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의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고 자기 책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바울은 이 말이 가져다주는 충격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피하지는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I am a slave of Jesus Christ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누가 보면 2장을 보시면 그 호적을 조사하도록 한 사람이 어거스투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어거스투스라는 황제가 애완용세를 하나 기르고 있었는데 그 노예가 애완용세를 죽였기 때문에 이어거스투스가그 노예를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애완용세를 죽였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이 세상, 엠퍼, 엠퍼러, 세랑, 세상 황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주인이요 온 우주와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노예인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어거스투스라는 왕과 예수님이라는 왕 여러분, 여러분이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예는 자신의 지식, 경험 그리고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의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은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목회자가 제가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삶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에게 기쁨을 우선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그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존 낙스가 죽었을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한 이야기가 있어요 경청하시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외람되지만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제가 죽게 되면 묘비명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죽기 직전에 무슨 말을 할까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말을 하는 순간에 어떤 말을 할까 이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자리에 전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볼때 우리의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묘비명에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 사람이 여기 잠들다 여러분 너무 근사하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 사람이 여기 잠들다 저는 감히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실 수 있게 되게 주님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디펜드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실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혹시 들었을 가능성이 뭐 한두 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대적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12명의 사도 가운데 있지 않았고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바도 없으며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냐 하는 공격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거는 확고하게 디펜드를 했던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divine origin, 신적 기원을 갖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력하게 디펜드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사도니까 알아서 섬기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사도니까 내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사도니까 대접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어파스십을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바울의 사도권을 무너지면 사도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권을 디펜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리킴인지 몰라요 사도직조차 그것이 명예도 아니고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면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조차 그런 거라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라는 것이 장로라는 것이 권사라는 것이 안수집사라는 것이 여한 교회 직분이 그것은 명예도 아니고 그것은 이익도 아니고 그런 권세의 자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문제는요 직분을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직분의 위치를 힘의 크기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사에서 계속 반복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직분의 크기는 특권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크기이며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그레티튜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겸손하게 감당해야 될 책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직분 때문에 실족해요 네 번째로 사도바울은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택정하다 라는 단어가 성경 언어로 아포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사도바울은 이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라고 했을 때 아포리조라는 동사가 따로 세우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따로 택정함을 받았는데 따로 세워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표준 세번역 로마서 1장 1절의 번역이에요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렇죠? 제말 맞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소개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대속하셔서 속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산 존재예요. 산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따로 세운 받은 존재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모든 게다 수동태예요. 보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 d 소유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홀드된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따로 set apart 된 사람이 모든 게다 수동태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한 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하신 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What I have done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소개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그럼 직장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뭘 공부했고 어디에서 경력이 있고 What I have done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쓰는 게 세상 소개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를 소개하는 방법은 What God has done for me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identity입니다 믿으십니까? Yeah.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밖에는 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런 존재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자크 엘로리라는 훌륭한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로부터의 해방이 함축하는 최종적인 측면은 내 손으로 한 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이뤄낸 업적이 내 존재의 핵심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역자로 나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존재를 결정하는 핵심은 내가 내 손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존재의 가치는 내가 성취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가실 수있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 보고 무슨 무슨 일을 하라고 가르키는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리키는 굿 뉴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설교와요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데 지금 막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앙게리온 세우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가복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갈라데에서 1장 6절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수식할 때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고안해낸 띄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뜻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란 뜻은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토 유앙겔리온 예수 크리스도그 앞에 정,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잘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어는이 정관사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토 유앙겔리온 The Gospel of Jesus Christ 이 뜻은 복음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고 복음은 단한 가지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Only one true gospel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며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이 아들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어요 그 연속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구약은 오실 예수를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말과 행적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언약이에요 믿으세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읽히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이런 근사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지금 3절과 4절에 말씀하실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을 내평에 치고 그냥 축구 경기 보듯이 관람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학자들의 신이에 하나님께서는 몸을 입으시고 그 세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세계리용의 감독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입니다. 쉬운 영어예요. 저라면 따라하십시오. He became what we are. to make us what he is 이건 성육신의 의미를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He became what we are. 그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To make us what he is. 우리를 그분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포기해 버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어요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적을 다 합친 것보다 더큰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이 이런 뜻입니다 절 따라하십시오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거냐 개념을 정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은 다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가난도 끝이 아니고요 죽을 병도 끝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끝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빅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자로 빅터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음의 빅팀이었어요. 희생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빅터로 우리는 죽음을 건너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이 관점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을 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몇분 계신데 제 개인적으로 존파이프 목사님을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존경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나는 성공 복음에 대하여 성공 복음을 Prosperity Gospel 번영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존 파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공 복음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것은 Hatred 나는 증오를 느낍니다 라고 존 파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성공복음에 대하여 뭐 그런 말할 수도 있지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린 성공복음에 대해서 증오를 느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될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 세계로 미국에서 성공복음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성공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공 복음이 끔찍한 이유는 예수님보다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위에 놓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버가 아니라 기프트를 높이는 것 블레서가 아니라 블레싱을 위해 놓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프트가 아, 네. 아니라 기버를 사랑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 네. 여러분 제가 주중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동영상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거 받고서 많이 울었어요 19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오늘 설교 말씀을 사실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동영상과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웠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차창 밖으로 튕겨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 차창 밖에 튕겨져 나간 아이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경청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틀어주시죠. <웃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불좀 켜주세요. 아, 유튜 아, 유튜브에 가시면 다은이와 다정이를 도와주세요라는 유튜브 영상이 한 19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어요. 어 저는 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그이 그, 아이가 나중에 팔을 혹시 붙일 수 있게 되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팔을 다시 붙이게 되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한 상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하여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God is enough 바로 이,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 괜찮아요 God is enough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될수있게 주님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